보면서 들어갈게요 자, 메뉴 2주차입니다 메뉴 관리 그럼 목사 1장에 보시면 메뉴 개요가 나오고 2장에 메뉴 계획입니다 그죠? 자, 메뉴에 대해서 메뉴 계획 그 다음 3장이 메뉴에서 가격 결정 가격 결정 그 다음 4장이 메뉴 디자인. 이거 메뉴북입니다. 메뉴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차림표, 그, 저, 메뉴북 있잖아. 거기에 대한 디자인 관련입니다. 그 다음 5장이 메뉴 분석과 평가. 자, 메뉴 분석과 평가. 그러면 메뉴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어떠한 연구들이 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알아보고 나서 들어가자. 그럼 메뉴에 대한 연구가 어떤 연구가 되어 있을까? 자, 이걸 우리가 알아보자. 어떤 연구가 되어 있을지 기존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 직접 찾아 들어가 보자.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메뉴 관련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가지, 가지고 어떤 분야를 조금 깊이 있게 알아보겠다. 그러면은 관심 영역을 정하시고, 그 다음 검색 엔진, 검색 방법, 어떻게 우리가 서면은 좋을지. 자, 이걸 한번 알아보자. 자, 내가 우리 전공, 뭐 음식 관련입니다. 자, 음식 관련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느냐. 지금 없어도 좋아요. 그죠? 이건 뭐, 뭐, 네이버, 구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 검색 엔진, 뭐, 순위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검색 엔진에 주로 어떤 엔진을 씁니까? 네이버 쓰죠? 구글 많이 안 쓰죠? 국내 같으면은 뭐, 네이버가 뭐, 거의 뭐, 다운도 있고 하지만은, 당연히 네이버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네이버에 보면은 데이터랩이라고 그러는 쪽에 자료인데, 여기에 딱 들어가 보면은 주간별로뭐 이렇게 얼마나 인기 검색어 순위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인기 검색어. 그 다음 검색 방법, 여러 가지 뭐 검색하는 방법 나오는데, 뭐 구글에서 염색하는 방, 아, 검색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 구글링이라고 이름을 일반적으로 부르죠. 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검색을 하면은 좋을지 검색 방법도 그 검색 엔진에 맞는 방법을 도움말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키워드 검색으로 뭐 A and B and C and, and 검색이든지 뭐 이렇게 어? 좀 조합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자료는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내가 찾았는 자료가 한 100개 정도 같으면 100개 정도는 그래도 한번 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열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500개, 100, 1000뭐몇천 1000 이러면은 그 자료 읽어 볼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 많은 자료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느냐? 그그 그,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방법을 알면은 많은 시간 안 들이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내가 아무리 찾더라도요. 세계에 막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자료가 너무나 많아 그럼그 많은 자료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딱 찾아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DB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데가 있다면 은이 DB를 활용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죠?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느냐, 이게 몇개 이제 예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뭐, dbpia라고 이름을, dbpia, 국내 학술 논문으로 약한 2015년 기준이니까 지금 또 달라졌을 거예요. 국내 주로 학술 논문 서비스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 다음 KISS, 범 분야 한 1785종 국내 학술지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리스거나 r i s s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 연결까지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다. 자, 조금 있다가, 이런, 이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일일이 다 들어가지 않고 우리 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몇개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서, 미국 같으면, 이와 같이, AIP 같으면, 미국 물리학회에서 제공하는 물리학 분야 특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BSCO, 그러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 특화된 데이터베이스. 뭐, 의학 분야, 뭐, 음악, 그 다음, 사이언스 다이렉터, 엘즈뷰에서 제공되는, 그 다음, 미국 화학회에서 제공되는, 사이언스 파인더, 그 다음, 뭐, 스쿠프 뭐, 스프린저, 뭐, 테일러 앤드 프레닉스, 웹 오브 사이언스, 뭐 등등 이렇게 아주 뭐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 중에 또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 없던 것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은 이걸 활용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서치는 되는데 내용을 보려고 그러면은 요금 지불하고 봐야 될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 그리고 서치도 옳게. 에,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RISS 조금 전에 봤는 리스 그러는 뭐 학술지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내용만 한번 보시고 자, 여기에 국회도서관에 국회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은 상당한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세금 가지고 학술 DB 만들어 놨습니다. 국회 도서관. 자, 여기도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학교 도서관에 한번 접속을 해서 보, 봅시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얼마나 어떤 데이터, 도서관 들어봤어?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서비스의 전자자료. 그 그러니까 여기에 RISs 보이죠? KISS도 보이죠? 그다음 뭐 E-Article e Learning 등등등등 이렇게. 요 지금 두 개가 사실은 국내 데이터베이스. 볼수 있도록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학교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 이거 사용료를 1년에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요. 이거 활용 안 해도 그 돈은 다 지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돈을 많이 지불하는 데서는 이 링크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들어가서, 뭐, RISS, KISS에 봐서, 뭐, 서치해 보니까 자료가 안 나온다, 없다. 그렇다고, 없다. 그런 단정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못 찾았는 거지. 자, 비가 오고 구름이 끼면 해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해서 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RISS, 자, RISS의 약자가 이겁니다.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약자입니다. 자,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며 구독하는 학술 자원 통합 검색 서비스입니다. 뭐 석박사 학위 논문 및 자관이, 그러니까 자관이 구독 적인 전자 자료 검색 본문을 제공합니다.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RIS에서 바로 가기 자,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해보, 이렇게 뭐 검색 방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고, 자, 무엇을 찾으실렵니까 이렇게 물었네요. 그럼 우리가 뭐 메뉴에 대해 가지고 자, 우리말로, 영어로도 뭐 초도돼요. 자, 메뉴, 메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일단 한번 찾아보자 자, 찾아보면은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자, 이렇게 전체 키워드 메뉴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는 34,036건이 찾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거 축약을 나중에 해 들어가야 된다. 자, 국내 학술이 한 4,931, 학위 논문이 6,218. 뭐 등등해서 뭐 학술지, 단행본, 책뭐 이런 것할것 없이 연구 보고서 다 포함해서 이만큼 찾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키워드 메뉴지 이 메뉴가 우리가 원하는 음식의 메뉴는 아닌 메뉴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축약을 할 것이냐? 자, 축약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축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예로서 여기 봅시다. 그러면은 상세 검색이라는 게 있네? 상세 검색 들어가서 뭐, 이렇게 논문명으로 하던 저자를 주제어 키워드로 하든지, 뭐 어떤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클릭하고, 뭐 엔더맨 엔더 오아먼 오아 나시면 낫, 엔더 오아 낫, 이거 쓰는 방법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에, 아니면은 나는 키워드 주제어로... 뭐, 엔더, 뭐, 엔더, 뭐, 엔더, 이런 식으로 세개 키워드로 엔더, 엔더, 엔더 하면은 A, 엔더, B, 엔더, C, 엔더. 그 A, B, C, 셋,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 집합 부분이 찾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때요? 자, 공통, 공통은 좋은데, 만약에 내가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 안 찾아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키워드를 잘잘 잘 조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순서는 A 제일 첫 번은 가장 큰 테두리를 집합으로 얘기하면 가장 큰 걸로 하고 그 안에 이제 B, C 이렇게 축약을 해야지 거꾸로 A가 가장 적고 b 크고 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찾아지잖아. 그렇죠? 그 집합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이 상세 검색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쉽게 좀 찾아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메뉴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결과 내 검색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메뉴 찾았습니다. 그의 엔더 검색입니다. 그럼 메뉴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메뉴 어떤 계획을 찾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메뉴 계획 이렇게 써 메뉴 엔더 메뉴 계획 이렇게 검색을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거는 메뉴 메뉴 엔더 계획입니다. 전체. 메뉴, 그리고 엔더, 계획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나옵니까? 메뉴 계획에 대한 것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몇 개가 나왔어요? 211건이 찾아졌습니다. 많죠? 그러면 211건을 사실은 메뉴 계획 여기에서 더 축약을 할 할려면 하고 아니면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다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메뉴에 관한 연구만 찾아내도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뉴에 대한 이책 제목 속에 있는 나는 메뉴 디자인에 관해서 아니면 메뉴 분석에 대해서 메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서 100건 이상 나오면은 그거 다 읽는다는 거 쉽지가 않아. 맞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런 방법으로 찾아 들어가면은 된다. 그 다음에 리스가 그래도 상당히 큰 데이터베이스고요. 자, 리스 다음에 KISS를 봅시다. KISS는 자, 여기에 전자자료 들어왔어. KISS. KISS는 뭐 약자냐 하면은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약자로 국내 약 1,370여 개 학회의 주제, 3,300여 종 학술 논문을 제공하는 DB 데이터베이스이다. 자, KISS 바로 갔어. 자, 검색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 그냥 우리말로 한글로 메뉴 이렇게 넣어 봅시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검색 결과 1,449개 굉장히 적죠 아까 3 4 0 0 0 나왔지 리스에서 그렇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는 게딱 비교가 되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이 RISS를 가지고 메뉴 관련되어 가지고 관심 있는 영역을 영역을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어, 시간 되면은 어? 자, 찾아보시고 찾아보시고 그 다음 제가 제가 찾아놓은 자 자료를 잠깐 한번 보면은 All new menu analysis 이거는 내가 낸 논문 데이터고 그 다음 관심있었는게 여기 한번 보세요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의 식생활에 관한 고찰 식생활에 관한 고찰 아 이거 한번 읽어볼 만 하겠죠? 응? 조선시대 성균관이란 얘기하면 이제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 이때 여기에, 여기에 기숙사가 있었고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서 메뉴 유생들에게 어떤 음식을 제공했는지가 소상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메뉴 분석 뭐 등등 뭐 보세요. 한국 음식 맛평가 형용사적 분석 어, 한국어 맛있다 어, 부, 범주 어휘 그 다음 음식 그릇 색조화에 관한 푸드 디자인의 컬러 마케팅 연구 양식 메뉴 푸드 스타일링 디자인과 미각 이미지 연관성 연구 뭐 색채 배색 식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색과 미각 관계에 관한 연구 식생활에 주로 어, 똑같은 거고 그 다음 디지털 메뉴 타이틀의 인지 차이와 메뉴 방향에 따른 시선 주목도 차이 자, 이, 이거는 메뉴 디자인 할때 메뉴 북을 사람이 시선이 어디에 제일 처음, 그 다음 움직이는 방향, 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시선이 어디에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걸 이제 메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가 기본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쭉 내려가서, 뭐, 외식기업, 뭐 메뉴 분석 방법의 메뉴 판매 전략 등등. 이런 연구들이, 연구들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이제 나정기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메뉴 분석에 관한 연구, 메뉴, 메뉴 판매 가격, 판매가 결정에 관한 연구, 그 다음 메뉴에 관한 연구 동향 조금 시간은 오래된 논문이지만 은자 근본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고 지금도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떤 종류 연구가 되어 있는지 연구된 그 내용들을 또 정리했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안보이는 것 같다 잘 안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네, 잠시 잠시 쉬었다가